<웃음> 민숙이 말씀은 이제 가난 정탐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동안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가지고 그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수 없는 공간 속에서 어,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적어 기사를 베푸신 그 목적을 모르고 늘 애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비춰보던 사람들이 이제 정탐 이후에, 음, 음, 음 분란을 일으킨 거죠. <웃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항상 세상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애국,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의 그뭐 장대한 자들도 다 밥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재로 어 저기. 뭐, 부정적이지만 쓰일 수,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현실에 갇혀있는 사람, 시공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신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뭐, 당장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낫다. 왜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현실에 갇혀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지금 음. 그 오히려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저들이 못 들어간다고 핑계댔던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혜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짜,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강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또 뭐, 그건 뭐, 표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 부녀들을, 그, 그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이 말씀도, 사실, 글로의 지편에 들은 이기를 어 한 다음에, 이제, 한 일곱 가지 문제를 나중에, 그, 접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뭐, 어, 근신상관 문제, 소송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부활 문제, 종말에 대한 부활 문제, 뭐, 또 공중예배 시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상숭배 문제가 나온 건데, <웃음> 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을 할때그이 아, 민숙이 이 말씀을 고려하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지나간 역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저 신약의 바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거울이 되는 역사다. <웃음> 지나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 주 앞에서 가늠하고, 원망하고, 시험. 그냥 항상 세상에, 세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갇혀 있어요. 진짜, 예,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다. 아까도 오전에 강설이 얘기했지만,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를 위한 사람인가? 누구에 의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알면, 청지기로서,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일을 생명 삼아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이제 도구로, 수단으로 쓰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것 자체 무슨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랑을 하고, 그게 안 채워지면 원망을 하고, 그게 없으면 시험에 들고, 그게 있으면 가늠하고.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신약의 백성들도 내가 왜 구원받아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구원받았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 그것 그것과 관련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진행시키고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리의 자아 실현 새 사람으로서의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세상 교육의 그 목적이 뭡니까? 근원을 알고 인간으로서의 만학을 하는 거라 고 그랬잖아요. 그 충만한 데나그 충만한 지식으로 그그 그, 인간됨을 뽐내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교육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그리토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토께 속한 자로서 그세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이게 몰라서 안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를 안 사는 거예요. 아는 거는 아는 아는 게 아까 그 저기 저 지난 수요일 날도 봤지만 아는 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포함다지만 거그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는 진짜 열매를 열매가 뭐냐에요 열매 그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배려를 그리스도의 인자를 그걸 드러낸 그 주님은 그 내게 없으니까 주님께 받아서 이제 주님께 받아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꼭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잖아요. 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여기 여기 망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이건 왜이 본문을 그이 십계명에다 댔겠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뭘 드러내고 어떤 걸 목적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아니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가음이나 저기 원망이나 시험은 다 탐욕 때문에 그런요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도. 다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 탐심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 가지고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꿈을 실현하는 거요좀더 멋있게. 근데 그런 게빠졌다말 이런 이게 빠진 사람, 주님께 소유된 사람은 겉옷 달라그러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가자그러면 심리도 가고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도 돌려대고, 예, 그그그 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얽매였던 곳에서 진짜 자유케 된 사람,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리도를 아는 사람은 세 사람의 그, 인격과 성향을 발휘하려고만 살아간다. 그래야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요세 가지거든요. 오늘 그, 제가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에서그 많은 내용이. 가진 것에서 불만족하고, 남 남의 시기하고 남의 가진 것을 탐하고 요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내 내 정체성이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 뭐 이게 이게 나하고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방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구경꾼으로서 보면 항상 그그 그 본질에는 못 가는 거예요. 이 강건로 뭐 저기 갈수 없는 나라를 그냥 아 그런 나라를 건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과정 속에서 주님께 소유된 자로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고 그 관계 속에서 내 것을 써서, 예? 내 것을 써서, 예, 이웃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요세 가지 문제를, 그, 그 많은 세 가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원망하고, 가음하고 뭐, 시험에 들고, 뭐, 이런,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 일단 계약적으로 사실 오늘 공부할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특징과 십계명이 명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이 금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내용 문답 148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금하는 죄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우리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서 이웃의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음. 십계명의 금하는 죄는 십계명의 명하는 것고 정반대입니다. 십계명의 금하는 죄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는 것과 이웃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지 다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비유로 했는데, 99%가 하나님께 가있어도 1%가 세상에 가있으면 그냥 합선된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와 같이. 그러니까, 100%. 어, 하나님 주권 100%이지만, 우리 그 은혜를 알고 100% 전심으로 어,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증거구절로 제시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려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악한 태도를 취하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참조하시고요. 십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사도는 광야에 이스라엘을 행한 일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미워하신 일을 행하여 멸망 당한 것처럼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가 권면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무리를 빚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빚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사람의 서로 다른 비판이나 불평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어, 고린도 전, 고린도 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전달한 편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웃음> 이제 글로의 지 편에 들린 거하고 또 다른 이제 대표자들한테 아까 일곱 가지 내용을 들었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대표단이 전달한 편지에 기록된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서신에 기록된 문제들은 대체로 몸모에 대하여 그 헬라어로 이렇게 페리데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다 7장 1절, 뭐 7장 25절, 8장 1절, 8장 4절. 12장 1절, 16장 1절, 16장 12절. 여자가 아, 머리에 쓰는 문제도 그 서신에, 공중예배시에 이게 있는 얘기죠.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서신에 언급되어 있는 문제 같은데, 뭐뭐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재물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게 우상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어,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우상숭배에 우상의 제물을 뭔지 뭐 당시에는 다 신전에다 제물을 바치고 나그 그런 것들이 이제 넘치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장에 나온 우상의 제물을 먹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우상 신전에 가서 제의식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분 하나님이 계시고 따라서 우상은 아무것도 이제 아니니까 신전에 가서 식사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타락할 위험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품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7장을 공부하면서 이들이 혼인에 관해서도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토의 부활에 이미 참여했으므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친 상관도 하고, 그, 아주, 추한, 그, 교회 안에 아주 추한 것들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고 그런 두려운 죄를 고린도교회가 권증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 타락할 위험이 없으니 전에 출입하던 이교 신전제의에 참여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니까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가 주입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선언이 되지 사실은 상태는 그그옛 사람의 그 부패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면 분명히 묻히게 돼 있거든요. 영향을 받는데. 그 거기서 이게 신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제 다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보를 한 거지. 니 어떻게 보면 이게 에, 율법주의도 되고 어떻게 보면 반법주의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돈전 집장 처음에 이스라엘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넌 이유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사실을 드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웃음>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사실은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그리또로부터 마셨다 하는 거잖아요. 홍해를 걷는 건 세례고, 바위물을 마신 건 성찬과 같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드 10장 5절에 보면, 저희,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다수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광야의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하는 목적을 11절에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 예정론을 숙명론 같이 생각해가지고 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에? 세상과 경계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과 같아요. 예정을, 선택이나 예정을 자기 임의로, 자기 머릿속에서 교리로 처리하고 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영원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럼 그 영원전에 그 의롭게 하신 법정적으로 그리 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확인하면서 과연 그렇다는 거, 인칭 받은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건데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세상에 매어서그 그 바른 정서 없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른 어,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교리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사회주종관계, 국가관계 이런 곳에서 신령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다. 에베소에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1장 3절이야 14절까지 쫙 얘기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할 직책을 받았다 하고, 4장부터는 그 그리또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데 이, 이게 교리, 교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새 생활을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전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근꼭 그런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아. 시, 여기, 대표적인 예가, 광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고, 또뭐 교회 역사 속에도 있어요. 성경 역사 속에서도 있어. 그냥 세례 받으면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단회로 끝나가지만, 평생 세례를 실효성 있게 누려가는 거라고 했죠. 칼빈도. 근데 그, 그, 내가 진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그리고 그 목표를, 그 고기가 끝이 아니고 그 시작이죠. 시작이니까 그뭐 온전한 목적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걸 누려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개인 생활을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하나 상담이나 뭐 교제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교리 교리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신자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몸에 붙이고, 그리토를 몸에 붙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상황 속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면, 자기 십자가를 줘야 되면, 변명하고, 이렇게, 대들고, 돌아가자고 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판화를 튕겨가지고, 우리가 이전이 좋았다. 이런, 이런 생각으로. <웃음>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영혼 가운데 되어진 일이 지금 다 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매일 그걸 오늘 살았다고 내일. 당연히 사라지는 게 아닌 줄 알고 내일도 또 주님의 궁휼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정서적으로 이게 뻔뻔하지 않아요. 늘 겸비하고 궁휼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구원을 아는 사람은 뻔뻔하지 않다고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자기 이게 그. 이 정서를 잃어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기력해져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뭐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그 안에 아령 뭐 줄을 집어넣고 말이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 장치를 놓고 거기에 어느 걸 누르면 이제 그 전기가 꺼져 갖고 잠깐 피할 수 있게 그 했단 말이죠. 전기 충격을 근데 그거 이제 또 처음엔 그렇게 학습이 됐는데, 그 다음에 상자에서 뭘 하냐면 눌러도 똑같은 상태가 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르질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기 쪽으로 옮겨놔도 그 다음에 누르질 않아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돼. 내가 신자로서 주님과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니까 참, 그, 행복을 누리고 말이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가져요. 그 정서가. 내가 그걸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포기해봤는데 포기가 아니고 이거는 더 쎕니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해봐도 뭐 결과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안 해. 이게 이게 무기력이에요. 그럼 정서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뭐더 나아지는 것도 없네 하고 신자로서 그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를 경험을 못하면 무기력해져가지고 정서도 굉장히 메말라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정의로 만드셨지, 지성적인 존재로만 만들자는, 아, 예?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게만, 그 가슴에서 막 뛰게 하고 말이죠, 눈물도 나게 하고, 그 기쁨, 기뻐서 막 울게도 하고 말, 그렇게 하시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게 신자로서 이걸 못 누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 아무 정서가 없. 그러니까 그걸 하지도 않아요.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무기력입니다. 정서가 죽는 거는 정서가 죽는 거는 자아가 죽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례를 성찬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서가 죽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또 그냥 또 돌아왔네. 한번 먹 먹는 거지 뭐 그냥. 그떡 하나 먹고 그 포도주 한잔 먹는 거 아무 감흥이. 왜 이렇게 보이는 말씀으로 이걸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도의 떡과 살과 피에 동참 한자로서 고난을 받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나한테 진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 생각하면서 아,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말이죠 이게 이게 더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 오는 거야 또 이제 한주 근데 오는 게 불, 불편한 거 이게 무기력해지면 그래. 그게 사실은 영적인 우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거울로 주셨는데도 아무 정서가 없는 것은 이 신자로서의 생활을 몸에 붙이고 하지 않는다. 내 삶을 딱 몸에 붙이고, 이게 아니면 내 존재의 가치가 없다 존재의 영광도 없다 존재의 목표도 없다 이 성례를 하는게 그거 잖아요 꼭 성례받아야 권 받나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말. 성례받았는데도 그 의미도 다희석시켜 버리고 가슴 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감격과 그영광 이거는 대통령의 아들로 양자되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에?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의 양자되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정서는 결코 세상 것으로 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같이 그냥 속에서 끌어서 자꾸 넘치는 거지. 퍼낼수록 자꾸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안포내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고인물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웃음> 성내는 은혜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웃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 살려면 성신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성례가 표하고 인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바울이 사울이 그 자신의 참상을 깨닫고 교회적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 앞으로의 행보를 다 맡기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회개하고, 그,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예? 안수를 받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고, 나 놀랄만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밑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응.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 이전에 이게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바울이 이런 걸 꿈이나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이 구, 구속의 구약의 사실들이 어떻게 그리도 안에서 완성됐고 성취됐는가. 그래서 그리토와 연합되는 게 뭔가. 그리트와 하나가 돼서 주님의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딱 붙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이론으로 그냥 신학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경험한 실제 의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행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런 그 실질을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례에 참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게 모순된 순한 논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은혜의 방도로 쓰셔서 더더 더, 거기서 더, 아주 더부요해지게 해주시는 거죠. 세례를 받아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신 은혜를 힘있게 언약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이스라엘이 영광의 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1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무, 영원 무궁하시도다. 가나 성소가 가나안 성소가 결국 하늘 도성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세계. 그건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유대주의 축소주의 가운데 빠졌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뻥 뚫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려야 될 그런 신령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세례의 성찬이 그냥 형식과 상징이 아니고 그 실제로 그걸 취해 나가는 방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 그 모형적인 것들이 다 그리또 안에서 내가 그 실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그 끌어다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거기다 딱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는 것 안에 갇히고, 현실 생활에 갇혀버리죠. 그리토 중심의 삶을 살질 못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내 삶을 딱 붙여서 내 생명을 다 붙여서 살아가진는 않는. 하나님의 성소곧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성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이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고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내 은사를 찾아서 이웃을 세우면 식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물론, 저기,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세상이 전북적으로 쓸려가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거슬러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목적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구름과 성막을 통하여 가난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고, 만나와 바위의 물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바위, 그, 뭐, 저기, 성, 가나, 시온산, 이런 게다 그리토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뭔지, 그 자, 그냥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신약의 가장 작은 자라도 구약의 가장 큰 자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더큰 자라고. 신약의 가장 작은,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 에서 바위가 그리스도고 말이지. 날마다 이들이 진짜 그 신비한 만나를 먹고 물을 그만나 그 물은 언약 백성을 믿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신령한 음식 음식과 음료였던 것. 그러니까 이게 성례예요 성례식. 오늘 우리가 할걸 멀리 내다보고.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원하면서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체속에 있다고 하면서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세상 어떻게 따라가려고 예? 다른 사람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예? 나보다 더 유명해지면 시기야 이게 거룩한 사회로서 향해 서 나가도록 그런 일을 하신 건데 그런 표적과 이적을 다 보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잖아요. 뭐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의 성전 성전 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초조. 우리도 성전이라고 했더니 고린도전 3장 16절에 나오듯이 우리도 6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근데 왜, 다른 걸 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1월 성신을 끌어들이고 말이지. 뭐, 이 뭐, 뭐, 세상의 그, 밀곰이나 금모수 이런 것도다 끌어들이는 것하고 똑같아. 신자라고 살아가면서, 이 탐심을 못 버리고 있는 거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자기는 안 망할 줄 알고 그 거울인데 그들은 그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보고 하나,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서 가나 안으로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잘못나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처지를 만족하지 못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분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다 그리토잖아요 사실은 그리토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토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고 죄사함이 있고 거기 구속이 있고 거기 진짜 생명이 있고 새, 새 아들로 삼아주는 신분이 있고 말이지. 그런 게 그리토 안에. 근데 그 그리토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 생활은 대충하고, 실제 생활은, 저기, 가난신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가 10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2050년 되면 지구 해수면 온도가 뭐 6도 정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95%의 동식물이 다멸종한다 지금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다고, 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든지 30년이면,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살아온 교회로 모인 게몇 년입니까? 30년 가까이에요. 그거 지나면 종말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금 뭘 하고 있죠? 뭘 향해서 사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그건 사실 30년 뒤의 일은 너무도 먼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네 영혼을 취하면 내가 쌓은 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쌓을 걸 쌓이지 않고 수단으로 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쌓아놓고 있으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만나도 이틀지만 거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벌레가 나. 고 그리또를 진짜 그리또도 안에 있으면 이런 걸 버려야죠. 생명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또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는 거 이웃의 것에 탐심이 생기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욕심을 낸다. 조금 나은 집, 차, 뭐뭐 뭐 지금은 비유할 게 너무 많고 예. <웃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은 우리의 권리나 자격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택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이나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도치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빠지는 데에요. 탐심의 종이 되는거지. 거품, 거품, 거품 같은 그런 영광의 종이 되는거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처지에 대하여 원망의 심정을 품고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더욱 자기를 확대하려는 욕심의 휘사일 것입니다. 그걸로, 그걸로 만악을 해야 자기 쾌람이, 쾌감이, 쾌감이 자실현이 되는 줄 아는 요 외모를 그렇게 갖추, 갖추어야.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왜 바벨론 상고들 있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상고들이 난리, 나는데, 그걸 보고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절대 안 해요. 그냥, 그 망해가는 중에서도 탐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자기 처지에 만족하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 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광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영광의 구름에 인도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도 한 것을 언급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리토예요. 반석으로부터 나는 것 그리토, 만나도 그리토, 성막도 그리토, 다 그리토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만 교제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거를 족하지 않으니까 그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면 탐욕이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이 사실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 주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바랄 수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이미 얻은 것 아닙니까? 그리토를 얻지 못하였으면 온 세상을 소유하였다 한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 그리토가 아니죠. 실질로 내가 진짜 이제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죠. 교회가 되라고. 교회가 되라는 것은 그리토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예, 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와 같이는 안 되면 이거 그냥 다니는 거죠. <웃음>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요 다 소유한 거. 우리가 이밤 하늘의 별을 보세요. 이, 저기. 밤 하늘의 별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만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빛을 쏴갖고 그 시간을 여행해서 와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몇억 광년 뭐 떨어져 있는 데서 빛이 빛의 속도로 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그 내가 이이제1900 이 1800년도 그 이전 전전에 그때 그 빛을 바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 그 하나님의 그그 그 섭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거 우리가 현재 살아가지만 과거를 보고 있고 또 미래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거예요. 이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보는데, 그리또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좁아질 대로 좁아져가지고, 그, 이게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도한 분으로 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송배하고, 더 나은 걸 얻지 못해서 안달라. 우리가 그, 다니엘서 10장 8절에도 뭐 확인한 바가 있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뵀을 때 썩은 것과 같다고 그래요. 썩은 것, 그 아름다움이 썩은 것과 같다고.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잖아요. 요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죽은 자가 생명입니다 근데 그리도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예배가 그리워지고 사모, 사무쳐져야 돼, 정서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 생겨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다 생, 눈앞에 뱅뱅뱅뱅 돌거 아니에요? 예? 잘 때도. 어?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뭘 말하고 준비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그, 그 전부이시라면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시라면 그리 또 오케서. 그러면 그분 한 분만으로 사모하고 좋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입이 열개라도할 말이 없, 없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한나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뵐수 있습니까? 그가 한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니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고 해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토로 통해서만 만나. 그러니까 그리토가 얼마, 그리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 전부가. 하나님을 뵙는 일만큼 우리 인생이 지상에서 행하는 일 중에 더 고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 중에 누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일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더 중대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 오직 그리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전에 들어가. 어전이, 어전이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오는 거예요. 마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그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참 예복을 안 입은 존재로서 이제 여기 <웃음> 들어왔어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될뻔 하는데 주님은 늘 각성 시켜 주잖아요, 우리를 예복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존재로 자꾸 자꾸 확인하는 거잖아, 확인하는 그 우리 성 성찬 도로. 그 성내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오직 그리토만 생각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토를 믿어, 그리토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그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재벌 이세의 탈선을, 기사를 보면, 남이 갖지 못하는 것다 갖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다 누리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무한한 그그 그 블랙홀과 같은 그 욕정의 마음에 세상을 다 쓸어 넣어도 만족하겠습니까? 뭐 만족할 그리토도가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다 갖고도 마약하고, 다 갖고도 자살에 자살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토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선한 것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온것을알수 없고, 그 선한 것들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어, 없습니다. 그, 빌리포서 4장 11절로 13절을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니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 모든 것에서 장애를 입고 힘을 못쓰는 사람이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일을 할수 있게 됐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할 일을 안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리 이룰 수 없는 환경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환경에도 오직 그리스도 한분으로 인해서 기족하는 마음. 그래야 이식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식계명이그 많은 걸 지켜요. 기도하겠습니다.